나는 지금 바라나시에 있다 이번 여행은 총 3박 4일 일정으로 하루 2천원짜리 호스텔에서 묵게 될 예정이었는데 하루에 2천원 상태는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열악할 줄은 몰랐다 지금 복도는 약간 이런식이고 여기 제가 묵고 있는 205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21세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화질이지만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아무튼 어? 에어컨 역시 안 나오고 베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개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자기 짐 완전 중요한 짐 보관하는 이런 멋시키있가 있습니다 제 짐은 지금 여기 있고 화장실은 뒤돌면 바로 이렇게 어... 불 어떻게 키냐 어두운 상태에서 음. 씻으라는 거 음. 방이 아닌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겁도 없이 예약한 과거의 나 자신을 조주하며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있던 연서씨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더 좋은 뷰를 볼수 있다면서? <웃음> 예.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 바라나시 출신으로 내가 정처 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고 명당자리를 찾는 건가 싶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I'm telling about Hinduism. It's all a b e l e m e n t s That's the reason e e s u p p o eating by the hand we suppose like five elements are more more important than everything it's all about elements so we have five elements in a, in our each fingers each, each element we suppose that's why when, whenever we eat by hand we feel the satisfaction for, for our elements and for our like our body for everything for mental space also so that's the reason why hindu in Hindi in a hindu Eat by hands. 그냥, reason. 그냥 손으로 먹는 거 o eat my hands. That's the reason. I'm going to 하 a t my hands. I'm going to eat my hands. I'm going to eat my h a n 을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는데 내 카메라랑 채널을 보드만 대뜸 자기 계하에 묶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다. 아 이런 거 하루만 더있다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아무튼 저는 그 친구의 오퍼에 따라 최고 좋은 방 에어컨 달린 방으로 탈출합니다. 와 이건 탈출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다. 아 너무나 운이 좋은 것. So now we are heading to. Your guest o u y e a h very nice uh, I really a p p r e c i a t e your offer, r l y Your welcome Yeah 진짜 신기한 거는 <웃음> 좁고도 복잡한 길을 다 외우고 있다는 점 지름길로 순식간에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웃음> 내 혼자 갔어야 되면은 진짜 먼길 돌아서 가야 했을 텐데 아, 로컬 잠바 무시모한다 아. 다시 왔다우 Yo <웃음> <웃음> 들어갑니다 다시 으! <웃음> 고양이 안녕 얼고 인도를 여행하며 이렇게 좋은 컨디션의 게스트 하우스는 처음 본다 와저 보이나 저거 에어컨이라고 에어컨 어, 이런 신분 상승이 가능하냐고 대체 어 맞다 얘가 어. 어 다시 봐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무튼, 여기가 그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철수 카페거든요. 일로 들어가면은 철수 카페고,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는 여기서 그냥 쭉 계속 직진하면 돼요. 직진해서 한 5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가는 길에 유명한 바바라시도 있고, 네, 바바라시. 이래 있고, 계속 길 따라서 가면, 철수 카페에서 3분만 걸어 나오면 저길이 바로 바라나시 강가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다시 직진 계속하면은 가면 짠 저기 제가 묵는 호스텔이 나옵니다 짜잔 이렇게 도착한다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용야 지금 바이크 예 yeah. very n i 이 e 바이크야 yeah? 와 이거 타고 그 사원 간다고 하거든요 야! i s my first time to ride a local motorbike. Is it okay? Yeah, y e a h you're a d y yeah? e a r e ready. Yeah. t s o 인도의 좁은 골목길을 바이크로 요리조리 다니는 상. 개인적으로 오토바이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짜릿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야, yeah. 여기만그 사원. 저 안에 물 있는데, 저 안에서 지금 누가 수영하고 있고, 대중 이런 세트. 이거 델리에서도 한번본적 있는데, 아,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저 안으로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가? 어, h yeah. oh. ah, just pray. 아, yeah. ah, 이거를 머리에. 아, 자, 잠 자, 자, 자. 이, 이마에. 어, 아, oh. ah. 이게 뭐야? <웃음> coming w i because this is for and the red one is f o t a is a l e and Shakti i f i g h a o o n This i a p a n e t y a 우주를 표현한 거라고 하시네요. Yeah. 야, 경사가 지금 장난 아니네. 저 끝까지 내려가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f a m They leave all the clothes and everything They're in the changing room. Oh, okay. So they go with the new clothes o oh. Like they they come as a negative energy, hmm. and when they get back, hmm. they come with all of full of positive energy from oh. the sun and the moon. Oh. This is the Ganesha. Ganesha. Oh. Yeah. The god of. of oh. Okay. The son of of Shiva. it's a, oh. an elephant head yeah yeah And very powerful because he is the son of shiva yeah but with the power he also got like too much of knowledge that's why people like him a lot mm. he liked the sweets also very much <laughs> yeah so that that's why you see him a little bit f a t e elephant head yeah because there was a story The Shiva mm. didn't recognize him, mm. so Ganesha was like protecting the house mm. and he didn't recognize Shiva and Shiva didn't, didn't recognize Ganesha n d after they got f i g e t in the end, so Shiva cut the head off of Ganesha oh. so They got a head mm. from an elephant yeah. and they, they put into the Ganesha and they blessed after to be once more alive, mm. so that's why reason that ganesha has a elephant body a a m a m a yeah oh yeah 만약 혼자 왔다면 벤지스 강만 보고 바로 뛰어넘었을 텐데 덕분에 바라나시에도 정말 다양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천으로 쌓여있는 이유가 잠을 자는 뜻이라고 하네요. 칼리베드 그래서 다섯 시 이후에 이 커버가 벗겨진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재밌다 이런 거. 오~~ They make sound 예? when it's a ceremony. Then you can still see the bell is like more than 400 years 예. so old. You can see the history how 음. people was doing because I was telling you about five elements. 예. You can see five bells here. 맞아. 와 점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카레 이거 두 개랑 밥이랑 난이랑 뭐 이런 거 시킨 게 자, 있고 얘들은 식사를 되게 좀 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4시가다된는데 이거를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예.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음. 하는 아리 You speak Japanese, right? 응 음. You speak Japanese, right? Very good Japanese 네 예. 이네랑 같이 통화 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또 간만에 보여줘야 되나? 이거 음. 저더좀좀저 음. 좀. 한 마리잖아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기타니까 사비. 아, 뭐야? 내. 마이, 어레노, 그녀가 일본인 아.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시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人。네, 我是日本네 我是日本人。네, 我是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와비 오면 이래 되는구나. 오잠긴다잠겨와 미쳤다 지금 발목까지 차네. <웃음> 아. 어느 바도오 때. 아거 이거 아 여기가 고팔거리고 그래서 고팔라시. 맛있겠다. 이런 뷰를 보면서 라시안 사발해 보겠습니다. 오. ココナッツのラシ。外のココナッツ。うん、これはラシ。こプラス。ラシ。ー楽し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ラナシでチャナーシです。皆さん。異論ラシはココナッツ。 처음 먹어 。わあ、はこれ何自分で、自分で作ったって。すごいな。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絶対美味しいよ、これ。うん。 야, 야! 나 이거 왜 이제 먹었냐? 민나 제짜 이끼래. 우리 밥에 먹어오고 가야해. 암튼, 자칫 뻔할 뻔했던 바라나시 여행. 덕분에 즐겁게 여행하고 갑니다. <웃음> 이래 잡었어 요기 소울이랑 이런저런... 연서TV 구독과 좋아요. 얘들여게 <웃음> <웃음> 줘야지. 아무튼 저는 마지막 밥을 먹고 기차역으로 서 네,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주셨어 여기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웃음> 이런 거 남기는 거 처음인데? 뭔가 쑥스럽구만? <웃음> 코너 속 코너 인도인의 밥상 이곳은 칠리 e 일 이따다이마사 되을까이따다이마 이제 인도분들은 이렇게 점심을 드신다고 합니다 てげえ簡単なの 美味しい? めっちゃ美味しいこれ絶対美味しいよ絶対色とかなんか材料とか絶対美味しいみたいなチーズとかそうそうそう あ、チーズある? チーズもあるみたい ある? うんこれさ私初めて見て豆腐だと思ったでもチーズだったと言ったからすごくそうびっくりしてさちょっとだけでいいうんサンキューとこあるぼさいうん。うん。 I can deal with this <웃음> <웃음> This s too hot It's t i l l good <웃음> But I said before, I said it's hot You yeah. s a i I am very g o Because I said before <웃음> <웃음> <웃음> I mean, <웃음> It's o good, you s a it, h t t o 야, 이게 뭐냐? 지금 몇 대지요?